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개남자 허공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브랜드는 덜랩 바이블랑두 라는 브랜드예요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환절기 가을이 왔죠 그래서 오늘 제가 습도계를 봤는데 어제하고 어그제하고 계속 50, 60, 70 이렇게 계속 높을 때는 그렇게 갔는데 습도계가 40... 이나 35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가을의 건조한 그런 공기가 벌써 앞으로 왔나봐요 그래서 환절기일수록 당연히 수분공급과 그에 대해서 보습을 채워주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에 만약에 그것에 만약에 딱 어울리는 성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히알루론산이겠죠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올 봄, 올 겨울쯤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유행을 많이 타는 성분이었어요 근데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유행을 탄다고 해도 워낙에 그 수분을 잡아주고 보습을 해주는 게 강력하고 굉장히 순하면서 또 여러 피부 타입에 다 맞는 성분이기 때문에 올 가을과 겨울에도 히알루론산 제품이 또한번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많이 찾으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더 바이 더랩 바이 블랑드에서 나온 히알루론산 토너와 그리고 히알루론산 앰플 그리고 히알루론산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으로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분자량을 다르게 해서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각각 피부에 침투하는 그 층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분자는 이 겉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모습시켜주고 어느 분자는 약간 좀더 들어가가지고 모습을 강하게 시켜주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일 분자로 된 그런 히알루론산 제품보다는 보습의 효과가 더욱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하게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나중에 제형을 하나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고 처음에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자기 무게 그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단은 그람 무게에 수십배에서 수백배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가지고 있으려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피부에 발랐을 때 공기중립 수분이라던가 그러한 건조함을 느끼지 않게끔 내 수분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보통 대개 어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그렇게 잘 맞지 않다라는 피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성부터 시작해서 지성 피부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왜 수부지라고 해가지고 수분 부족형 지성 지성 겉만 기름이 들고 속은 굉장히 건조함을 느끼는 그러한 피부 타입이죠 이 수부지 지성에도 맞고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피부에도 굉장히 딱 어울리는 그런 성분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또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어느 정도 써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일단 이 제품, 더랩 바이 블랑도의 제품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진짜 순해요. 진짜 다른 히알루론산 제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순해요.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 하나 자체도 있고 하나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 히알루론산 제품 라인은 순하다 라고 딱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 제품 성분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보충해주고 보습을 강력하게 해주고 그러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수분을 강력하게 보충해주고 보습을 해주면은 피부, 우리 피부 자체는 재생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 피부 재생에 대한 그런 효능은 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토너부터 시작해서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찰랑찰랑 그냥 물처럼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뭐 콧물 제형에 되어 있는 그런 히알루론산 토너도 있긴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찰랑찰랑 물처럼 굉장히 되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윗부분에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그냥 이렇게 물처럼 그냥 이렇게 물처럼 떨어지는 그냥 제품이에요 그래서 발림성도 굉장히 가볍고 찬뜻하기 때문에 지성피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무리 뭐라 그럴까 보습이 좋고, 뭐속 건조가 좋다고 해도 바를 때마다 답답하고, 막 씻어내고 싶고 하면은 제품에 손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처럼 제형이 되어 있어서 산뜻한 사용감이 나타낼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앰플. 이 앰플 같은 경우는 살짝 진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히알루론산. 깊은 보습, 쫀쫀 피부 케어 앰플이라고 적혀있는데 깊은 보습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진짜 이 앰플 같은 경우는 쫀쫀해요 쫀쫀해 그래서 이걸 보이시죠? 지금방도 약간 좀 점성이 있게끔 점성이 있게끔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잘 흘러내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지죠 발라지는데 약간 콧물 제형은 아니에요 콧물 제형보다 더 진해요 진하면서 약간 미끈거리면서 발리거든요 근데 이 발리고 나서 흡수도가 굉장히 빨라요 보이세요? 지금 벌써 그냥 바르는 즉시 거의 다 흡수가 됐어요 흡수가 되고 굉장히 산뜻해요 그러면서 보습을 딱 잡아주는 그런 앰플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크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크림 같은 경우도 역시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리커버리 진정솔루션이라고 해서 피부재생과 함께 진정도 시켜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역시 제형을 한번 짜서 보여드릴게요 제형은 그냥 일반적인 수분크림의 하얀색 제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림성은 약간 그냥 뭐라 그럴까 약간 일반적인 크림이긴 한데 약간 정말 미세하게 맛 같은 게 살짝 느껴지긴 해요 근데 제가 그건 예민해서 그런 거고 일반인 분들이라면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미세하게 맛 같은 게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러한 보습크림 그리고 사용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뜻해요 산뜻하면서 정말 이 제품을 바르면 수분 보충되고 보습까지 딱 됐는데 어 정말 앞에서 소개해드린 거와 같이 어 내가 뭐 발랐긴 발랐는데 어뭐 발랐지? 하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약간 향도 약간 거의 없거든요 향도 거의 없고 순해요 진짜 순해요 순해요, 순해요. 뭐 누가 발라서 트러블이 나고 누가 발랐는데 안 맞고 할만한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딱이 제품은 향도 별로 안 나면서 사용감도 굉장히 가볍고 그러면서 수분공급과 보습을 딱 해주는 아주 피부관리에 하는데 딱 충실하게 그것만 딱 잡아 놓은 그런 제품인 같아요 그래서 오늘 브랜드 소개에서는 더랩 바이블랑두에서 나온 이 히알루론산 시리즈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제품이 제품이 다른 히알루론산과 다른 특징이라면 굉장히 물같은 보이시죠? 굉장히 깔끔한 사용감과 강한 보습력 그리고 분자별로 다른 히알루론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층층마다 다른 층층마다 보습을 잡아준 그런 역할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순한 제품이라는 것까지 제가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